안녕하세요. 캐러스 컴퍼니 김복지성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제품은 캐러스 컴퍼니에서 생산중인 CPC-F 시리즈라는 이동식 코끼리 에어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192939로 진행이 되어있다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실 때에는 네이버 검색창에 이동식 코끼리 에어컨 혹은 캐러스 코끼리 에어컨이라고 치시면 이 모델이 나오실 겁니다. 제품의 외관적인 특성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흰색과 파란색 바탕으로 이루어져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고 청량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좋으실 것같고요 그리고 이게 왜쿠끼네어컨이랑 불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리면은, 이쿠키이라고 불리는 이 후레쉬블 덕트라는 게 있어서인데, 이 후레쉬블 덕트는 이각 제품들마다, 혹은 각이덕트들마다그 파이가 존재한다. 그 파이를 똑같은 걸로 끼우시면은, 최장 10m 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같고요그 다음에 실외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외부 현장이라든가 설치하기 힘든 장소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냉식과 공냉식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저희 케어스 컴퍼니에서는 이제 공냉식 방법을 선택을 해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이제 옆에 보시면은 이제 바람을 빨아들이는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을 빨아들여가지고서 제습 기능과 함께 이제 냉방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품의 일단 간단한 외관적인 특성이라든가, 외코끼리 에어컨이라 불리는 데서 알아봤는데, 어, 이제 이 제품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가장 많이 등극적이 드시는 부분이, 청소하는 부분이 좀 많이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청소라는 부분은 일단 외관적으로 다 닦거나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필터를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필터는 여기서 이 옆면을 보게 되시는 부분가 있으실 텐데, 이거를 아래에서 위로 쳐서 올리고, 빼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 필터가 있습니다 움측기 필터라고 많이 불리는데요이 움측기 필터를 이제 물로 헹구고 그 다음에 잘 말린 다음에 이렇게 역순으로 다시 위에서 내리시면은 청소는 끝이 난다 매우 간단한 청소 방법이기도 하고 내부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전문성을 가지다 보니까 에러코드나 등이 발생하실 때에는 캐노스 본사 쪽으로 연락을 하셔서 가지고 AS를 받는 편이 제일 좋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아래 댓글란에다가 그 남겨주시면 확인을 하고서 이제 순차적으로 댓글에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